자, 그러면, 이제, 이 사종초이스를 했다. 그제? 그러면, 우리 사종초이스 하고 난 뒤에, 뒤에 카드는 우리는 무슨 카드 갖고 돌렸다 그랬지? 아침 시간에 배웠잖아. 처음에 사종카드를 하고 난 뒤에 타로 상담을 할 때는, 다음에는 무슨 카드를 돌린다 했어요? 응? 사기재모이 벌써 <웃음> 지우개가 지우개 성능이 너무 좋고 마으 명제 네? 명제. 명제. 명제를 명제. 선택한다 했도그 이제 카드를 일단 이, 이 상태에서 이제 완벽한 명제를 명제. 다시 명제. 선정하는 거야 아아자 명제. 어. 네. 어. 네. 명제는 선택하는 것은 우리 다음주에 완벽하게 하기로 하고 다음주는 수업한다데 명절이가 그냥 몬한다 아, 명절이. 아한줄한줄산 네. 주신다 한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업장. 업장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상담하러 왔을까 이게 중요하잖아 우리는 이 사람이 여사인데 몸이 아파 갖고 병원에 갔는데 이 병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나 처방을 할수 있나 감기약에 감기했는데 아까 전기 누구 말 때나 빨간 어? 어? 소독약 갖다 주면 되겠나 안되겠지 머리 아픈데 설사약 주면 되겠나 안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번째 카드가 업장 카드 라는거다 업장 자 그래서 우리는 업장의 정의를 우리는 완벽하게 한보자 우리 수리사주에서 합해왔지만은 우리가 업장의 정의에서 우린 정확하게 해보자. 업장이 뭘까 우리는 어디가게 되면 업장이라는 말은 많이 있어 업장이 뭔지는 안가까죠 안 그렇게 준다, 이말에 업적이 뭐랬어요? 힘들고, 어렵고,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죠?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나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힘들다? 무엇이 힘들다? 몸이 힘들다. 신체가 힘들다. 어렵다? 돈이 없다 생활이 어렵다 그 다음에 고통스럽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 그러면 병원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힘들다 하게 되면 몸이 몸이 다치기 때문에 어떻게 신경 아, 그, 저, 그뭐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이런 데 가야 되겠고 그제 병원에 간다고 하면 어렵다 생활이 없다 돈이 어렵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병원에 가야 되나 이거는 병원이 없냐? 네. 이거는 병원이 없다, 그지? 네. 와, 언에 가야 되겠다. 고통스럽다 이런 정신적 정신과 가든지 신경과 가든지 이런데 가야 되는, 이런 고쳐야 되는.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 업장들은 인간에 주어진 업장들은 신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이 발로 일과 사건으로 증개되는 거예요. 일과 사건으로. 응, 음? 사는 좀 이따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업장의 정의 중에서. 예, 업장의 업장의 저기 중에서 우리 수리 사주에서는 이세 가지를 배운 거야. 그런데 음. 타락하는 심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배안 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일과 사건이라는 거다. 일과 사건. 일은 몸까지 연계돼 있까 신체와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못하니까. 네, 일이나 사건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건하고 틀리지. 네. 자, 내가 하는 일은 돈벌이 가게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건이라는 것은 차가 사고가 나든 일에 사고가 나든 간제 구술서가 되든 고소가 되든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 사람이 연계돼 있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사건은 이것이다 이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을 풀때 사주에서는 어떻게 풀었을까 이게 사주에서는 어떤 말로 대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이것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만 나 응. 운수. 어, 응. 여기서 운수. 이것을 신수라고 하는. 신수가 호응다 일과 관련된 것을 운수라 하는 게 한에 운수라 하는 거야. 사건과 관련된 것을 신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응? 관련된. 근데 여러분들 은 어떻게 신수 보러 가게 되면 막 기인이 나타나고 이거 아닌데 자 운은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 신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신수는 어떻게 뭔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불상사 사건 사고 어? 병마 이런 것들이 신수에 속하는 것이고 운수는 어떻게 운의 흐름이다 오늘 흐르면 은인도 나타나다가 2년 도 나타나다가 삶도 나타났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그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일과 사건을 풀어내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업장에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다. 그죠? 카드 네 개가 있다 했잖아. 카드 네 개. 그죠? 네, 네 종류가 있다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네 종류를 푼다. 업장의 종류에는 네 개의 카드를 쓰기 때문에 네 개의 카드를 쓰기 때문에 4종의 업장이 존재한다. 여러분은 수리 사주에서 다 배웠다. 그지사생 얘기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업장을 업장을 푸는 카드는 어떤 카드라고 그랬죠? 저저 전생의 업장, 인생의 짐, 내생의 고, 한생의 그겁니까? 아, 카드는 그, 그거, 그거는, 그거는 내용은 그렇다. 자, 전생 빛, 아, 어, 전생의 예, 인생의 짐, 인생의 짐, 전생, 세 번에는 내생의 업, 인생의 짐, 사 번에는 한생의 고인거다. 그러면 업장에라는 것은 이네 개의 카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네 개의 카드가 어디에 있을까? 전북경 음, 음. 사전경생경에서 나오는 거라. 음. 자, 이 카드가 이 카드가 천부경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대왕 카드라는 거예요. 아, 대왕. 마지막 카드. 응? 어? 마지막. 장에 하는 이유는 네개 영원 인간. 아, 그는 좀, 그좀 아, 이따가 하고. 자, 그다음에 네개 종류 업장이 있는데 업장이라는 것은 이 카드가 여러분들이 억힌경 할때 봤나? 네. 예. 억힌경 할때 읽어볼 때 이게 맨 마지막에 보게 되게 되면 네 개의 대왕이 나오죠. 천인 대왕, 천뭐 대왕 천명천인. 천복천덕대왕이 놓아요 카드에서는 이 카드를 이용해서 푸는거예요자 그래서 그건데 이 카드 4장 네 중에서 이것이 우리는 영혼 카드예요 영혼, 인간, 귀신, 인형 카드의 카드가 나오게 되는거다 이 4개의 네네 카드를 중에서 나는 이 초이스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업장에 걸리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나는 전생의 핏으로 인해서,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내 생의 업장을 인해서, 한 생의 고로 인해서, 이것은 전부 다 업장은 어떻게? 업장이라는 뜻은, 심리적으로 업장이라는 것은 내가 핏을 어떤 대상은 다른 사람이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빚을 못 갚아갖고 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거다. 자, 내가 빚을 못 갚기 게 되면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돼. 자, 내가 이 많은 빚인데 이 사람인데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때못부어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빚을 받으러 와. 자,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떤게 해요 유산 유산을 상속을, 유산을 상속을 안 받으면 하든지. 안 받으면 빚 받으러 안 오지만 만일 조상들이 빚이 너무 많다고 하게 되면 손자들까지 빚 받으러 가잖아 그럼 나는 괴롭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꽉 하기를 여기, 요것들이 봐라. 영혼의 인연들이 받으러 오기도 하고, 인간들이 받으러 오기도 하고, 귀신들이 받으러 오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인연들이 고여가지고 받으러 오기로 하는 거야. 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망인 거야. 뭐지? 그러면 요 사람들, 요것도 전부 다 인연들이 주는 건데, 왜 거는 그냥 단순한 핏이야. 그런데 인생의 짐은 짐보다리를 갖다 얹어보는 거야. 내 생각 업은 어떻게? 이기치 않은 일들을 만드는 거야 한 생각에 구한는 전부 다 별별 꼬옷보여 망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종류가 다르다는 거다 망하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럼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해보자 이것은 어떻게? 전생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망했다 어떻게 못뭐 때문에 망했겠나? 많이 사, 사업을 하다 아니지 그하고는 다르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 전생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샘플이다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이 사람들이 이것이 전부 다 인연이라 했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이 망했다 전생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망했다 전생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망해버렸겠나 옛날에 전생의 빚 때문에 어떻게 해? 이 사람 사업하면서 옆에서 홀라다 다틀어먹었단 말이야 누가 사람 쓰다 왔더만은 이만큼 먹고 날라 본 거야 그럼 나는 쫙다 많이 본 거야 요것이 전생의 빛이라는 거다 음, 예.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의 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 당나귀가 이렇게 어떻게 당나귀가 이렇게 짐이 있는데 짐이 있는데 갈 길이 멀다 이 말이야 아주까지 갓길이 뭔데 사업하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돈벌 생각은 안하고 돈 깨물 생각 해갖고 짐을 갖다가 이막 앵기 쁜 거야 그럼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뿐인게 인생의 짐으로 엎을 어는거야 그럼 사업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사업하다가 보게 되면 내가 망했다 어떻게 망했노 내 직원을 고역했는데 일마가 먹고 날라붙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지금 친척을 하나가 내 동생을 하나 갖다 했더만 야는 돈벌 생각을 안하고 맨날 돈 까불지만 해갖고 이 목표를 장사를 아무도 해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돈이 없어갖고 빚만 져갖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세 번째 내 생의 업에 귀신의 자격 조상들이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이 코할 노릇이다고 들어봤나 귀신의 네. 빚은 어떻게 없어진다 요 순식간에 없어진다 불가사의 한 빚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나는 돈벌인다고 1년 내도를 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다 털어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귀신이 이런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신을 신을 모신 사람들 중에서 이 무당들도 어떻게든 우리가 무당 잘하는 사람 돈 열심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잘 버는 사람인데 그 돈이 남으면 되는데 그 돈이 남지 않고 어떻게 해?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남편이 돼든 자식이 돼든 돈 감는다면 얘는 엄마가 돼갖고 무당 갖고 열심히 돈 벌는데 그래. 돈 깨무는 걸 없는 데면 까무픈다이 그래. 말이야 그것이 이 내생의 빚이라. 아, 그것 내생의 빚이다. 아. 재주만 버리고. 아니 재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만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무당 해갖고 그래. 돈 벌이러는데. 이 돈은 어떻게 귀신돈이 돼 가지고 어떻게 귀신돈을 깨묻는 사람이 받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돈 싣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무당들이 올바른 신을 못하고 빚을 많은 신을 받아들 되기 때문에 항상 크기는 궁극할 수밖에 없어 돈욕만큼 벌다 하면 욕만 까먹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는 귀신이 받아가는 돈이야 그니까 그 아, 그, 아이지 그거는 이거 여유가 있겠지. 그냥 음. 내생업 만해아이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례라는 거다. 무당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 자, 그다음에 한생의코는 이거 알지도 못하는 똘똘 말리 갖고 하는 거야. 누구가 또는 옛날에 국제 그거일 때 국제 그그 그 있잖아, 국제가 양정 양 회장. 아, 어, 다른 사람 돈이금만 갖다 주는데, 나는 여건이 약해갖고, 이금만 갖다 주면 될 거라고 했는데, 여기 꼬이뿐 거야. 야, 만니이정도뭐 네 이것만큼 갖고 와야 되는데, 이만큼 갖고 다른 게 열받아갖고, 어떻게해 인연이 터지뿐 거야. 자, 예를. 열... 마, 그거는 말고, 그런 건이야기 하지 말고. 자, <웃음> 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정치판에도 마찬가지야. 서물 때는 운동식이 갖고 자서본다그제그 내모가 탁 걸리니까, 어떻게 난 몰라라 한다 이 말이야. 닭발 예쁘잖아. 그럼 터지는 거 되게. 그래서 꼬리 짜증이라는 거다. 불이 을 때는 싹그 불이 어 갖고? 내 있는 거 없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 다잘라부는 거야? 다 터지 는 거야? 그것이, 그것이 바로 이 업장이라는 거야. 업장. 그러면 사업도 망해도 업장. 이것도 망해도 업장 그러면 인생살이가 괴롭게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여기 다 있는 거야. 다른데 있는 게 없어. 딱 여기 있는 거야. 우리 이 내용이 사주 술이 사주 상담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성의 코라는 것은 인연으로 엮여서 일이 꼬인다는 거예요. 엮이고 꼬이고 속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귀신이 갖다 못 보는 거야. 지 돈이 아니다는 거다. 벌어도 지도. 이거는 고생만 잔뜩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인생의 짐을, 인생의 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 사례가 좀 고달파. 짐을 많이 안고 가니까 좀 고달픈 거야. 여기는 귀신빨이 좀 강하지, 전부 다. 이것이 많잖아, 그지? 돈을 벌어주도 이것이 벌어주고, 까무도또 없는 게, 여기 또까무는 거야. 저금다 그렇다. 이, 봐봐. 요도 그렇지? 넌 색아빠의 도눈까무사이 있지? 뭐 아들이 딸이든 까무식이고이도 있지? 색바빠폴 봐, 그거 까무 사람 따로 있다 이 말이야. 얘도그랬나돈는데 <웃음> 차이가 다른 데 빚을 뭐? 갚았어요. 3번, 돈을 까먹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돈에 대해서 그런 거고. 이, 이거는 귀신이 콕할 정도로 까먹는 거예요. 귀신의 힘에 의해서. 역겨 가지고 일에 꼬여 가지고 사람들과의 사람도 있지만은 다는 일에 꼬여 가지고 <웃음> 그렇게 이것을 역겨 갖고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생의 업을 갖고 있는 사람 여도 내생의 업이지아 그래서 그 대가를 우리 딸한테 내가 벌어가지고 옷을 아, 나갔어요 빚도 갚는 게아니고그빚 가득 게 있고 그 귀신이 그 빠서 먹는 거야 내가 열심히 패야 말야 빛을 먹는 거야 저도 아 저도 맞아 그렇기는 누가 뺏어 먹어 뺏어 먹는 거야 그럼 어 누가 뺏어 무도 뺏어 없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엄마는 착하다근 그런데 엄마는 무한정 뺏을 수밖에 없어. 음. 엄마는 뺏기는 아무리, 뺏기는 아무리 그래도 아이 눈밑에 빼꾸는 거는 갚는 거고 음. 자신이 버는 거는 빚을 못 갚는 거고 그런 거야. 그래도 자 여러분들 안 생각을 안 이렇게 해야 된다. 된다. 자식인데 뺏기는 것은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어 그거는 전생의 빚을 이 전생의 빚을 갚는 것이고 인생의 이런 빚을 갚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빚은 어떻게 남인데 갚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면 봉사할 때 엄마 아버지 맨날 병수발 해봐야 빚 갚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당연한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인데 해야만이 내가 그 이. 업장을 소멸하는 거야 다그는 그거는 당연직사다 아 그거 말고 그런게 좀 하지 말고 자, 자 음.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업장이라는 것은 살아가면 서이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이 괴롭는 거야 시림진호 그럼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 그제 이 사람이 남자친구 때문에 괴로운지 돈이 때문에 괴로운지 다른 사람은 어? 애인이 없어서 괴롭는지 애인인데 뭐 핍박을 받갖고 괴로운지 이거 모르잖아 그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자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말, 말 말할 거야? 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돌아오겠습니까? 하고 쫓아온다. 돌아오겠나 안 돌아오겠나? 이 타로 카드가 되겠나? 그럼 사주 갖고 되겠나? 맞는 사주도 안 되고 타로 카드도 안 돼. 이건 어디 어디 있을까? 남자친구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친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제. 그럼 남자친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남자친구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돌아는 것은 아무리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빗손을 좀 해야 되겠나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바라는데 아,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남자친구는 가만 있으면 절대 안 돌아와 그러면 이렇게 뭐 누구말따로 양밥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 그, 남자친구 양반을 어떻게 할까? 그는 선생님한테 이제 경을. 아니다, 그거 알고 다르고. 심리는 그거 하고 다르고. 자, 양법한 하는데 전생을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 아, 착하다, 그렇지. 원래 이거 경을 열심히 변호사람 착한 마음이야. 여기는 착한 마음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안 오대. 반질반질해갖고. 그렇게 나중에 저기들이, 타이지들이 나중에 올 때는 여러분들도 착한 사람인데 오갖고 전부돈 내고 펴야 돼. 뽑잖아. 지금 약속받은 생각한 거야. 지금 뻔한 사람이야. 지금 내가 분명히 이런 기회가 없다고 해갖고 오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사람도 있어. 나중에 지금 후회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 네. 그 여자가 남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 경우도 네 가지로 볼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네. 어떻게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나.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 네. 그럼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남자를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남자가 남자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업장을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 아 인간적으로 된다 자기는 안돼 자기는 안되니까 음, 자기는 안되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되죠 경이 힘을 빌리든지이 사람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만이 볼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안 돼. 네. 그는 그런 질문은 백날 받아갖고 상담해주면 안 돼. 아, 상담이 안 됩니다 하고 그죠? 그저? 그저는 하면 안 되고 명제를 바꿔야 된다고 했대. 명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다. 이. 명제를 바꾸라 했대. 그런데 명제 지금 명제 설정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업장에 가다 이것을 내가 설명 간략하게 하면서 나중에 갈라고 하는 거야. 아시간 시간은 손살같이 가고, 내도 정신이 없다이 자, 그래서 업장은 네개 카드가 있는데, 이네 개의 핏이다. 그러면 이것의 종류는 다르다. 이렇게, 그까지만 알고 있십시다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카드라, 우리 무슨 카드야? 애군 카드라 죠 애군 카드. 지금 이건 천부경 카드하고 상관없는 카드로 말씀하시는 거죠? 천부경 카드 상관없는 카드가 아고 천부경 안에서 네. 이것이 카드를 초이스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카드들이 있다는 거다. 천부경 카드 안에 일번부터그번 사이에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제, 이제. 그 카드가 아니고 애군 카드라는 게 있어. 응? 천부경 카드 안에 애군 카드라는 게있다이 네. 요거는 다섯 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는 거에요. 다섯 장. 아까는 업장 카드고. 네, 그거는 내 종류, 종류. 그거는 내종류의 카드고. 내네 종류 중에서 지금 종류에 해당하는 건가? 아니다, 아니 다, 그게. 지금, 지금 하면,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해? 지금, 해. 지금 질문하면 이 앞으로, 앞으로 못 가니까. 어, 지금, 지금, 앞으로 못 가니까. 해. 자, 애군 카드는 다섯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예. 이 애군은 누가 갖다 줄까? 애군은 누가 갖다 줄까? 이 애군은 사람이 눈으로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다. 눈으로 안, 보인다. 아,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귀신 카드, 네 종류의 카드 중에서, 어, 귀신 카드라는 것은 하트를 사용하게 된다 하트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카드의 정체는 뭘까? 그린 카드 갖고 하는 거야. 그린 카드? 응? 그린 카드 갖고 하는 거야. 애군 카드. 그린 카드 다섯 장 갖고 뭐, 하는 거야. 하트 카드. 아까도 했잖아. 영혼 카드. 세 번째 거. 있겠습니까? 영혼, 인간, 귀신 카드. 네. 귀신 카드 중에서 그린 카드. 그렇게 9번 이상의 카드.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 카드, 그거 갖고 사용하는 거야. 어, 요거는 복잡해지니까 자, 이 애군카드는 원리만 먼저 설명한다. 이것이 다섯 장이기 때문에 다섯 장은 우리는 수호의 법칙에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을까? 오행 그렇죠. 오행작용론. 바로 오행, 다섯 개는 무조건 오행작용론이야. 자, 오행, 자격론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오행 자격론에는 수지 사주를 배웠기 때문에 수지 사주를 배운 사람들은 대충 알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푸른 사람들도 알 것이고, 자, 오행의 순번을 우리는 한번 보자. 오행의 순번. 우리 한번 불러봐요. 저 뒤에 한번 불러봐요. 자 처음에는 우리는 노란 보따리 자 두번째는 아 그렇지 빨간 보따리 자 세번째는 보따리. 흰색 보따리, 흰색 보따리. 네번째는 네. 네 금정 보따리 다섯번째는 청색 보따리다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운명의 길을 갖다, 갖게 되게 되면, 이거는 운명 길이 되는, 보따리가, 그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게 애군을 갖다 주면, 바로 애군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이것이 노란 보따리라고 하게 되면, 이거 무엇이 뜻하겠나? 병보따리. 병이 아니니까 신체다, 신체. 신체. 음. 신체의 문제가, 애군이, 신체의 애군이 따라오는 거야 이. 자, 그러면 빨간 보따리는? 그러니까, 일보따리잖아. 일보다리. 일이 문제다, 일. 하는 일. 하는 일. 하는 일이 보따리다. 세번째는 어떻게? 무슨 보따리? 어, 돈보따리다.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재물 돈이다, 그제? 네, 재물. 자, 이 검은색 보따리는 어떡하? 자기가 지술, 판단, 이런 거다, 그치? 이것이 자기, 나중에는 자기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 옷보다리는 어떻게? 리청색보다리는리이 명예가 실취된 명예예요. 옷 나중에. 옷 나중에, 응. 나중에 옷 이것이 연관이 돼갖고 풀어나가게 되면 이런 형태를 구성하고 있어요. 심리에서는, 예. 이것은 심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예? 예. 아까 그 노란밭다리 이런 것은 우리 사주를 풀 때는 그런 거지만은 심리로 풀 때는 이 형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심리에서 오행은 심리 오행, 사주에서 푸는 것은 우리는 운명 오행, 체질에서 푸는 것은 오기 오행, 이, 처음부터 이것이 다르다는 거다. 다시 한 번만요. 아, 그거는 나중에, 그까지 다,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겠네. 지나가면 다음에 들어, 잉? 그걸 다 설명 못 한다. 자,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작용을 한는 작용을 하는데 상생, 상극만 작용할 것인가? 이게 아니다 는 거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우리가. 점칠 때, 이 상생상극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망한 거야. 예를 들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오행풀이법. 어떤 내군이 여기에 낸데 찾아올 것인가를 갖다가 풀어내야만 해. 이것이 바로 진단이야.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야 돼.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심리 오행 중에서 타로 카드 갖고 하는 행동 심리 오행이야. 이심리오행이에요 타로 심리오행을 음, 심리 이, 이 작용법을 지금부터 풀게 되는거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이론을 내가 안 가르쳐서 옛날에는 간단하게 답만 가르쳤어 답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 잠깐 쉬었다가 이 심리오행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인데 지금 해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